부평구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2021년 제2차 민관공동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이 지난, 부평 부평구립 지난 23일 책읽는 부평 10주년을 맞아 해안찾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6월 마지막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상정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 2021년 제2차 민관공동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차준태 구청장과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스쿨존 서행운전과 안전속도 5030은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 예방도 포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어깨띠와 홍보 피켓,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활용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스쿨존 운전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의 대표적인 범·구민·독서운동 책읽는 부평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 부평구립도서관은 지난 23일 지역민의 삶의 통찰력을 키워주는 해안찾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부평아트센터 달루리극장에서 작가의 만남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책읽는 부평 대표 도서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데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의 저자인 타일러 라시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7월 24일 조천호 교수와 함께하는 해안찾기2 불편한 진실, 기후위기, 인류위기 10월 6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해안찾기3 세이브 더 휴먼스 특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안찾기 참가비는 무료이며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당일 생중계로도 볼수 있습니다. 삼산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김밥브라더스 삼산점 부평구 드림스타트와 함께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가정 11곳에 매달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부평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동행정복지센터 옥상나눔 텃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친환경 채소를 홀몸노인 2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부평구청 볼링 선수단 소속 홍소리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여자부 김현지 선수에 이어 2년 연속 청소년 국가대표를 매출해서 부평구청 볼링 선수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청소년 국가대표 홍소리 선수 앞으로도 부평구가 응원하겠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탈출 게임에 초등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40명과 초등학교 고학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21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구직 단념 청년입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급격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대기가 불안해져 장마 같은 소나기가 자주 내린 한 주였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다소 늦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비를 만날 확률이 높은 만큼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대체로 덥고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태풍과 폭우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